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9살 결혼 4년 차입니다. 결혼 전 회사 동료 소개로 사설 스포츠 토토에 빠지고 3천만원 가량 빚을 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고 저희 부모님께서 해결해주신 덕분에 당시 여자친구에게 용서를 빌며 결혼을 하게 되었죠. 타지에서부터 저 하나만 믿고 온 아내에게 고마웠고 저희 결혼 생활에 행복감과 인연에 대한 감사함은 잊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의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다시 스포츠토토에 빠지게 되면서 대략 4천만원의 빚을 지게 되었었습니다. 당시 에 감당이 되질 않던 저는 아내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며 모두 실토하고 도박상담센터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굳은 결심에 모두에게 저의 잘못된 행동을 고백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며 몸이 아프신 저희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온 가족에게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그래도 죄를 미우치고 있는 저희 모습에 모두들 용서를 해주셨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지내고 있었어 저희는 낯벌이로 저는 세후 316만원 아내는 290만원 가량을 받고 있습니다. 기준 일금융에서 대출받아 잘 갚아 나가자며 아내에게 전적으로 모든 돈을 맡겼습니다. 아이를 가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더 행복해지고자 했던 생각이었는데 작년에 우연히 만기된 공인인증서를 범용으로 발급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 이리저리 살펴보는데 어릴 적 주식 한답시고 받았던 거였습니다. 정말 정말 호기심에 5만원으로 시작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오고 아내 몰래 돈을 넣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제 모습이 그때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아내에게도 자꾸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공휴일에 일한 걸기본 시급으로 준다더라는 시기거나 주말에는 일안 가고 애들이랑 낚시 간다며 용돈 받고 주말에 일해서 나오는 돈과 함께 주식에 몽땅 집어넣기를 4개월. 돈도 불어나니 미수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월별 실현 손익을 보니 매달 500만원씩 까먹었더군요. 총 2천만원이 날라갔고 저는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기질 갚는 데는 1금융을 대출할 때제 이름으로는 안 되었거든요. 그리고 주식에서 까먹은 거 운전치고자 상금용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딱 1500만원만 대출받아 두달 굴렸습니다 20만원씩 30만원씩 수익이 날 때도 있었지만 주식이라는 게 이틀 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 뺄 생각은 못하고 계속 더 매수하는 걸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150만원 300만원씩 잃고요 대출 원금 이자 내야 되니 또 거짓말하게 되고 돈은 계속 누가 버리고 결국 다 잃어버렸습니다 주식으로 잃어버린 3,500만원에 아직 스포츠 토토로 날린 빚도 못 갚았는데 빚으로 1,500만원까지 생기니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한달 전부터 밤에 배달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왜 갑자기 돈을 벌려고 하냐며 엉뚱한 짓 하는 거 아니냐며 의심 아닌 걱정을 하였습니다. 대충 얼버무렸는데 대출이자랑 원금만 80만원 나갑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는 내일 돈도 없어. 아내에게 월급 관리하는 거 다시 내가 하면 안 되냐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합니다. 저의 이런 상황을 아내가 알게 되면 이젠 용서고 뭐고 없을 것 같아 겁이 덜컥 나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제 상황을 들은 어머니께서는 알아서 하라고 하십니다. 와이프한테 미안하지도 않냐며 걸리든지 말든지 알아서 갚든지 하라고만 하십니다. 한번 용서해줬으면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또 이러냐며 와이프가 무슨 죄가 있냐고 자꾸 나무라기만 하셔서 저는 고개만 떨구고 듣다가 집으로 왔습니다. 당장 월급 들어오면 대출 원금이랑 이자 내야 하는데 아내 몰래 내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거짓말하길 걸고그 돈으로 또 뭐든 해서 일을 보고 반복이겠죠. 개인 회생도 생각해보고 상담도 받았는데 아내 명의로 전세가 있고 차량도 중고 시세로 높게 측정되어 있어 부채보다 재산이 많다며 안된다고 하더군요.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믿어주었던 아내에게 또한 번의 실망과 상처를 주고 신뢰를 무너뜨려서 이혼하자고 할까봐 무섭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는 또 도박상담센터 예약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말에 아내와 펜션에 놀러가기로 했는데 그때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얘기를 꺼내면 안 되는 걸까요? 얘기를 해서 같이 해결해야 되는 걸까요? 혼자 버티다가 더 큰일 날것 같은 생각에 배달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아파트 동문에서 사연 적어 봅니다. 저 혼자만 불행해지는 게 맞는 거겠죠? 조언 부탁드립니다.